자 이분은요 온라인을 다루기는 할 건데 어, 오프라인 사업자도 같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온라인, 오프라인이 요새는 구분이 거의 없어요. 자 저는 온라인 사업자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저도 온라인 사업자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뭐 쇼핑몰계, 콘텐츠계, 서비스계, 앱 서비스계, 그다음에 인플루언서계 이렇게 제 마음대로 나왔어요. 이게 저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저 기준을요, 시 공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고객과 직접 안 만나는 사업으로 잡았어요. 아까 전에는 오프라인 뭐였죠?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에서 고객과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온라인은 그게 없어요. 접점은 있는데, 장소라는 개념이 없죠. 자, 구분이 모호하고요. 서로 영역이 좀막 섞여 있어요. 저도 저걸 좀제 나름대로 나눴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스스로 뭐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서비스를 하시든 뭐 이걸 알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도 부르고 신문에 찌라시도 넣고 아파트 가하고 돌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경비아시 씨한테 쪼핑나고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행위도 안 하면서 쇼핑몰 하나 만들었다고 정사가 잘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려고 하면 결국은 뭐 앞에 인스타 강의도 들으셨을 거고 페이스북 강의도 들으셨을 거고 내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키워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건데 혹시 SNS 계정을 열심히 전략적으로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안되잖아요. 그렇죠? 왜? 오래 걸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번 주 기획해가지고 시행해서 다음 주에 결과안 나면 적거든요. 아이가 안되는 거야. 우려가 안 맞아. 그래서 안돼요 오래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돈을 또들여야 되죠. 돈을 들인 만큼 매출이 날 거고요. 저 돈을 끊으면 매출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질까봐 광고를 끊을 수도 없어요. 설국열차하고 비슷하죠. 멈추면 다 죽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놈이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매출도 많이 하고, 매출 많이 났으니까 광고비 더 썼고, 누구만 신납니까? 플랫폼 사업자만 신나죠. 그런 어장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범위를 되게 쉽게 확장을 할수 있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사업자 투두리스트는 저예요. 몇개 없어요. 사실 네이버에서는. 물론 네이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얘기를, 유튜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